캠핑의입니다자 어, 저희 세팅은 다 완료했고요 차에 실을 데가 없어서 장을 아예 다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마트에 가서 장보고 오느라고 조금 약간 인사가 좀 약간 늦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은 당진에 위치한 무명 낚시캠핑장 여기로 오늘 왔고요 이제 선배님들 다 이제 도착은 했습니다 오늘 짱캠핑한테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짜님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 짠님막걸리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저희가 찾아뵙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제품 출시하는 거 어떻게 했냐. 지금 최종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짠님 제일 좋아하시는 장칼국수, 그리고 미나리 칼국수, 그리고 뭐 치즈부레찌개, 뭐 메밀소바 뭐 등등 이렇게 열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참만나라는 업체는 98년도부터 밀키트를 저희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업체예요. 그래서 어, 그랜드백화점, 뭐 그레이스백화점 뭐 이런 데뭐 가보시면 이 조그맣게 포장돼 있어서 납품했던 업체들이 저희가 채택을는 업체거든요 어, 저희 고민를 되게 많이 했어요 1 1팀이 오신다고 하는데 11종을 다1 1팀에다 나눠드리면 2박 3일 동안 저희 제품도 다 드시지도 못하고 가실 것 같아서 짜님한테 아 이러면 안될것 같다 그리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또못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1 1팀이다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일단은 베스트 4종을 먼저 준비하자 그래서 밀피노나베랑 미나리칼국수 그리고 치즈 부대찌개 그리고 어묵탕 어, 그리고 이제 어, 네그 네, 장칼국수까지 어, 근데 장칼국수는 어. 11인분이라 그거 뭐, 뭐 아, 딴님이랑 아. 같이 해서 다 나누시면 될것 같고 그냥 편하게 드시지 마시고 좀 부담스럽게 드시면서 <웃음> 네. 어 이런 걸좀더해야될까 결국 좀 하고 싶다 뭐 개발도 하고 싶다 뭐 이런 걸좀네한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세트당 아 진짜요? <목소리도> 하나 아, 이나둘 같이 모여서 먹을게요. 네. <웃음>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 <웃음> 찍어달래. <웃음>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거 시티각각 잘하네. 라고요 박서윤. 박서윤. 아, 박서민. 박서민. 네. 박서민입니다. 몇 살이에요? 여섯 살. 여섯 살. 여섯 살. 사실 진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짠다 <웃음>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제의 소망이었는데. 모자크는장담못 하는데 그잘라드릴게잘라 드릴게요. 이이 <trace apologies> <웃음> <드리겠습니다>. <웃음> 너무 짜하게 그래서 따님이라고 쓰신 거 같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다고 생각해도 좀더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랜저로 끌고 다녀요. 다니고 음. 승용차로 다니고 네, 하는데 너무나 똑같이 아, 하고 네. 다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나 똑같이 우영 캠핑도 시작해가지고 소개도 하고 ]代. 친구들한테도 그랜저 구독자로 놀고 싶습니다. 감다수고하셨습니 y o u find as you wanna w h t I'm p o s e d to do Somethin' told me got time to lose Go ahead and bust move w 시 e n 셨 t h i n about love when it comes g o s s 죠 오늘 처음은 아니죠 요 위에 봐 o n t a n 1 7만 천원짜리 와펜터스토브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인데 지금 야 이거 아니야 아지 뭐야 Yeah, might get you t e t so y o e t t e r be s u 저거오지네아 다시 한번 제가 추천한 이 막걸리는 진짜 맛있으니까 추천하게 된 겁니다. 가저지 진짜 맛있다고 여기 오신 분들을 막걸리안 드시는 분인데 아, 지금 열병이 아, 아, 아, 그냥, 그냥 나갔어요. 아, 안녕하세요 하고 가라니까. 와와 안녕하세요. But think I'll o p u when it comes and goes You're not g i n g to go so g g t a little heart e t p o s e And you can be sure <목소리가> 노력하자 우리 노력하는 거로만 나도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어. 어? <목소리> <웃음> 뭐 <também>. 왜냐면 <목소리> <웃음> 나 지금 되게 죄송하거든. <웃음> <목소리> 이것이 <목소리도> 타겟팅의 <장기피기의> 힘 엄청나죠? <목소리도> <아유. 목소리도> 지 않을까 지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네. 네, 아이고. 어우, 자기 노래 잘하네. 너무 큰데? 서연아 어. 뒤로 나와봐. 어. 뒤로,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어, 밀지 말고, 쏠아서 앞에 있는 친구들 밀지 말고. 한 개신가요? 아, 오랜. <웃음> <웃음> <웃음> 자, 얘들아 저기 사각형이 보일 거야. 자, 준비. 이제 삼촌한테 던질 거야 한 방에. 야, 총대. What? <laughs> <laughs> 아주간, 아주간, 아주간, 아주간, 아주간, 아주간, 아주간, 아주간, 아주 아주간, 아주 아주간, 아 아주간, 아 아주간, 어, 그 빨리 빨리. 아 아주간, 아 아주간, 아아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빠. <웃음> Ha ha ha ha! 오 okay. 왜요? 돌려서 여기다 넣구나 진짜. 네. 아, 이렇게 끼면 돼. 다시 한번 참석해주 감사드리고 <웃음> 오늘 마지막 밤인데. 음. 자 하나 둘 셋. 짠짠 <웃음> 짠짠짠빅 짠짠 짠김빅. 짠짠 짠김빅. 아 이거. 지금 소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냥. 그냥 막걸리 먹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웃음> 아, 이런해 <웃음> 이런 맛에 몰디브 한잔 먹어야지. 이 <웃음> 갑자기 앞에는 나는 음료 잘고 그 먹다가 갑자기 뒤에 오는 그 알코올이. 어머 가 하여 하여 네. 어그렇어 <웃음> 어, 여기 <좀 웃음> 어, 맛을 보세요 맛.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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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뭘 얘기해 줘요? 뭐라고요? 뭐라고? <웃음> 화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머리가 너무 작아 연예인처럼 약간 <웃음> 어, 욕 같은데 이거 너무 <웃음> 어, 이렇게 CD로 가려질 것 같은 외모 얼마 하다고? 요만하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요만해요 얼굴이 요만하다고 <웃음> <웃음> <짜, 짜>, 짠짠짠김비 <웃음> 안녕 아이징즈버 구분장실 인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했던 꼽기 어른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폭 오. 오. 오. 오. 오. 그 차량용 USB 소프트에 USB USB에, USB에 6개가 들어가는 공정이에요세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샀는데 오. 이거를 틀자마자 텐트가 우주가 됩니다 그분다 자, 마감 임박입니다, 여러분. 와우. 자, 조선소토. <웃음> 와, 되장 타벅코, 햇코, 25, 27, 29. 닦고 싶다! 요거, <웃음> 네, 요거도 가시아님이 해주신 여기 장작 받을 때에요. 장작에도 받으면서. 이게 나름. 으게 <웃음> 이게 감성 못 줘요. 감성 못 줘요. 캐피고의 남양시점 사장님이저 한다고 했더니 저휴게을 하면서. 자 지금 열한 명 들어와 있는데 나도, 좋아요 하나도 들어와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좋아요 하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충실 아! 형이 장작값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흥 시+ 흥 시+ 흥 시+ 흥시 저거 흥시 있는 흥시요시흥 핸드 토구 커트라인 카도미도미 도우미+ 도우미+ 도미도미 캠핑해 보면 항상 <목소리> 이렇게 서매 <선배, 목소리> 나라만 보던 섬매 부족했다고 말하가. 이거뭐가야니니이야니아이가보야보이야보이야 보낸 보보야보야 아. 보야 니가 보낸 줄이 아. 니가 보낸 줄이 보낸 이야보 어� 좀 이게, Same, 거 네, 이게 뻑뻑살도 안 뻑뻑하죠? 나 뻑뻑살 안 좋아하는데 저도 이게 뻑뻑하지가 않아. 아, 이거네이는 아, 엄청 비싼 건데 이니고 이거 참고로 아, 수입 아니고, 아, 오, 오, 다음에 살 발라서 그냥 에다가먹어 아, 아, 아, 돼지찌개 그래 돼지찌개 거로 많이 할수 있을 것같 많이 아, 둘이 어. 너무 많으면안된 아아음어 아. 너무 많아. 아, 어, 어, 아니, 어, <웃음> <진짜>?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이이 너무 이 너무 이아 아, 둘이 너무 가요 아, 둘이 너무 아 아, 둘이 아 아, 둘이 아, 난리 났구나, 그냥.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야음음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선배님들 아, 우리 감사하고 이렇게 네, 저희와 함께해 네, 주시겠다고 네. 이렇게 해 주시고 네. 이렇게 와 주시는 선배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또 영상 보시는 다른 홍보 분들도 홍보 어 짝기피를 한번 해보고 어,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많으실 많고 많고 거예요 그래서 한 사실 이번 1회첫 회로 끝내는 거는 아쉬울 것 같아서 또. 어,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아, 또, 단체캠 네. 할때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또, 재미나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고요 제가 이렇게 멘트하고 맞아. 이런 게, 지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 그래서, <웃음> 어머님들이랑 네, <오케이. 정말> <웃음> 또, 마무리를 또 하고 뭐 컨셉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고 저도 정말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캠핑을 한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목마다> 내가 고파서 냉장고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여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성빈내 마음은 네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여이동빈내 마음은 네그때나디으 아, 선배님들 지금 아, 저희도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만 있는 캠핑장이다 보니까 뭐 이제 매너타임이라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좀 자유롭게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신 그런 분들과 밤샘 술자리를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웃음> 그렇게 좀 시끌벅적하게 놀았고요 다른 분들 뭐 잠은 못 주무셨다고 저희 때문에 그랬지만 다 이해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웃음> 다음번에 안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요즘에 많이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여러 선배님들이랑 같이 진짜 얼굴 뵙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간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 짱캠핑을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리고 저희 영상을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좀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좀 영상을 부지런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 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짱캠핑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어 저는 사실 진짜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뭔가 특별하거나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보통의 우리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치우고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하디 흔한 계란 한판도 아이고 맛있다 올라가 먹었나 디비 this crash